나머지 나이 많은 저기 훈수 경력 오래된 분들은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발전은 사실 힘들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근육의 깊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혈관만 만드니까. 트보이전늘드게 <웃음> <웃음> 위클리, 위클리 뉴스입니다. 월드 오브 몬스터 짐. 이제 위켄드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선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할게 뭐죠? 선수들에 대한 분석도 될수 있고요 승부 예측도 될수 있겠죠 아 이거 보는 분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누가 1등이야? 누가 2등이야? 이걸 원하죠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난알것 같은데? <웃음> 외국 선수가 많이 나와요 사실 이번에 국뽕 빼고 객관적으로 한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웰리스 저 같은 경우는 웰리스 시합을 몇 차례 봤습니다 해외 시합들을 좀 보다가 네. 근데 내린 결론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하체랑 상체의 불균형을 원한다는 얘기를 직접 언급했어요 하체가 비 이상적으로 커야 된다 상체에 비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손나 선수 하체 매스가 엄청나 최근 피지컬 업데이트와 운동 영상을 봤을 때 이분이 조금 웰리스 종목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구나그 형태에 네. 저는 손나 선수 일등계상합니다또 윤민주 선수와 김혜윤 선수는 좀 하드한 느낌을 내려놓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두분다 다리 라인을 보면 은피겨에 맞는 다리 모양을 가졌어요 두 분이 하지만 웰리스 종목에서는 절대 안돼 절대 절대 안 된다는 음. 거뭐 저도 예상을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저는 그럼 김혜윤 선수로 하겠습니다 김혜윤 선수 네. 그 비키니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명의 라인업에서 사실상 네.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최사라 선수가 단연 탑이죠 최사라 선수 저번 시합에서 송아름 선수한테 그건 알고 인지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송아름 아, 선수의 네. 탑투와의 대결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박지빈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민 선수는 정말 가지고 있는 툴들이 좋아요 하지만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송아름 선수는 AGP라는 무대를 한번 뛰었고 최사라 선수는 미국 무대를 좀 뛰고 다시 한국 무대를 복귀했기 때문에 시합을 치르면서 좀더 컨디셔닝을 맞추기가 좀더 좋지 않을까 시합을 거듭하면서 저는 최사라 선수의 그 힘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최사라 선수가 아 그럼 우리 둘다 최사라 선수? 이거는 좀 같은 걸로 가지 않을까 맨스피지크, 맨스피지크. 할말 많죠 대중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브이테이퍼가 네.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 하나만 생각하고 계세요 맨스피지크는 근육의 수축을 할수 없는 그냥 릴렉스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안에서 보여지는 근육의 입체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아 힘을 주지 않았어요 네. 입체감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근육량이 많아야 돼요 제일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리스트를 저는 이분 중 두 명이랑 촬영을 했죠. 김민수 선수와 조정현 선수. 두 사론수의 몸을 봤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은연중에 들지 아, 않아요? 어. 작년이었으면 김민수 선수가 무조건 이겼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조정현 선수의 선전이 예상됩니다. 저는 후면이 발목을 잡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좀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후면이요? 네. 제가 그때 영상 찍을 때 카메라는 앞에서 전면을 찍지만 저는 뒤에서 보잖아요. 아 등이 예술이야. 저번에 사진을 보면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보완이 됐어요. 입체감적으로, 쉐입적으로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수 선수가 올타임 베스트로 나올 것 같아요. 뉴욕 프로 때 피크를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팔을 갈고 이번에는 그것도 데이터 삼아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최고다라는 걸 예. 다시 한번 라자 치과 의사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치과 의사인데 몸이 너무 좋아. 타일랜드 프로를 뛰었더라고요. 복직근의 강도라든지 외복사근이라든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 선수 역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 선수들 큰코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자. 자 그러면 여기서 프레딕션 1등 누구? 라자. 오. 피지크의 지금 현재의 기준은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그런 입체감과 그런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라자는 그 피지크에 타고난 것들을 너무잘 갖고 있는 선수야 투포에님은 라자,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조정현 선수 하겠습니다 와우, 조종현 선수 아 민수야 미안해 아니 <웃음> 네, <웃음> 민수야 미안해 이제 클피를 들어가는데 북미 대륙에 있는 프로쇼 우승자들을 한번 우리가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첸강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많은데 첸강이 2019년에 올림피아 탑5를 들었지만 지금 나온다고 해서 올림피아 탑5 절대 될수 없다 지금의 기준을 보았을 때 날씬해요 그런 선연들이 계속 1등을 해요 북미에서 보디빌딩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일단 그러니까 아까 솔직히 말하면 그 기준에서 얘기하자면 류동호 선수 야 류동호 선수를 우승자로 예상해요 1년 차인데 근데 저는 예상할게요 프로 데뷔예요? 네 데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몸이 달라 류동호 선수는 보디빌더였던 적이 없어 맞아요. 클래식 모델 같은 느낌 네, 거, 거기 샵도나갔어 옛날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높은 등수 혹은 1등까지도 볼수 있겠다 저는 롤버티 선수를 보고 어, 정리를 할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개관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너무 너무 늦게 전화드렸습니다. 옆에 이제 트포이님 있습니다. 동현 씨 안녕하세요. 또 <웃음> 누가 1등할 것 같은지. 일단은 베스트로 나온다고 하면 김정현, 강성진, 유인성 선수 중에 한 명이 오, 1등인데. 오히려 우리 예상이랑 좀 다른데? 우리 예상이랑 좀 다른데? 뭐안 나온다 그러면은 유인성 선수가 뭐 가, 가볍게 할것 같아요. 와... 와. 야, 야. 왜냐면 다른 선수는좀 기량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섬진이 형님이 네. 항상 이제 막바지 시즌 막바지 다이어트 막바지 되면은 네. 조금 멘탈이 잘안 잡히시나봐요.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어, 어, 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헝가리 선수가 1등할 거라고 얘기했고 유동호 선수가 2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유동호 선수를 빼놓고 있었어요. 유동호 아, 선수가 그... 1등하겠다. 유동호 선수가 이제 몸도 일단 냉정하게 몸만 봐도 좋은데 제일 네. 실제로 굉장히 겸손해요. 아. 운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받아들이거나 공부하려는 부분이 큰데 네. 나머지 나이 많은 저 유동호 선수 아. 경력 오래된 분들은. 네.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닫혀있어요. 아 닫혀있다. <웃음> 그래서 강성진, 김창근, 유인성 이런 사람들은 더 발전은 사실 힘들다고 보고요. <웃음> 네. <웃음> 아, 이용승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용승 선수. 아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내추럴해서 아직 그 먹히는 네. 거지.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은 이용승 선수가 꼴등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유준석, 박... 최훈, 김은규 이런 친구들보다 훨씬 낫다고 보는데 사실 진짜 경기력 베스트로 나온다고 하면 은 김창근 선수도 사실 되게 괜찮아요. 오이 씨 뭐야 갑자기? 옛날 기량으로 나오면 그 선수가 되게 사이즈도 크고 이뻐요 몸이. 뭐 측면이나 전면은 되게 강한데 둔근하고 네. 햄스트링하고 백이 많이 심하게 약해요. 그쪽에서 점수를 다 까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고 그러니까 근육의 깊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꾸 혈관만 만드니까 <웃음> 아 <웃음> 잠깐만 <웃음> 그런 부분을 네, 만약에 이제. 챙겨 나온다면 높은 순위 받을 수도 있다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네 아니 진짜 근데 분석이 날카로워 역시 여튼 간에 되게 충격적인 거는 김동현 씨도 류동호의 선전을 예상을 한다 음, 류동호 선수 2, 노버트 선수 1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아, 이렇게 진짜. 갈리네요 네. 보디빌딩 넘어와 볼게요 <웃음> 결국엔 누가 1등 할것 같아요? 이승철 선수가 네. 모조리 시5 먹을 거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보을때 모하메드 앤수워나 시부시스 코텔로로 봤을 때이탑 3를 뚫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승철 님이 1등 할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본 이승철 님하고 다이어트 상태가 조금 느린 것 같다 그러니까 속도가 작년만큼 빠르진 않... 제가 템파 프로 4주 전때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빨라요. 유승철 선수 때 베스트를 100이라 하면은 템파 프로 때 저번에 80이었고, 이번엔 90 정도로 나온다 볼수있는데 야, 그럼 승철 대부님이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디빌딩 프레디션을 마쳤고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한번 누가 1등할것 같은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1등 할것 같다 잘 적어주시면은 아주 간단한 뭐 보충제 상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사기로 보내드릴게요. 푸디님 웃지 마세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였습니다.